날씨가 추워져 베란다에 있는 제라늄들을 실내로 옮겨주었어요. 따뜻한 실내에서 잘 자라주길 바라지만 문제는 습도예요. 모두들 건조한 집안 습도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은 저의 소소한 실내 습도 유지 방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죽어가던 몬스테라를 수경재배로 살리고 심었다 또다시 수경재배로 키우기 위해 화분에서 꺼냈습니다. 뿌리에 묻은 흙은 살살 털고 물로 잘 씻어내줍니다. 몬스테라는 열대우림 식물로 추위를 싫어해요. 거실 창측이나 발코니에서 키우는 게 좋아요. 창기가 가신 물을 화병에 채워주세요. 몬스테라는 추위에 약하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가져온 개운죽도 수경재배로 키우고 있어요. 전 카미노 자연기화식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낮에는 거실, 밤이 되면 아이들 방에 놓아줍니다. 밤엔 보통 2시간 설정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작동 후엔 드라이 모드 기능이 있어 미생물 증식을 방지해주고 있어서 안심이에요. 초음파 가습기는 물속 세균, 중금속이 그대로 가습된다고 해서 자연 그대로인 가습방식인 자연기화식 가습기를 선택했어요 필터가 물에 잠겨 있으면 곰팡이나 물때가 끼기 쉬울텐데 필터 아래 수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점이 좋아요 세척은 필터와 수조는 통으로 물세척을 하고 있어요 가습기 상부, 필터, 수조, 펌프 하부 모두 분해되니 세척 편하고 부품이 스테인리스라 물세척이 가능하죠. 저 하얀 메쉬망이 가스필터인데 가스필터는 완전히 분리해서 삶아 쓰고 있어요. 필터가 화학처리가 안되어 있어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있더라고요 화분은 레추자 저면관수 화분이랑 저면관수 기법으로 키우고 있어요 화분 아래에 물을 저장해서 식물이 필요할 때 스스로 수분을 흡수하죠 빨갛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빨간 게 수량계인데 물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식물을 관리할 수 있어요 참고로 지금 8배속이에요 물고기 키우기도 집안 가습관리에 소소한 팁이에요.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베타라는 물고기랍니다. 이 녀석은 투어라서 두 마리 이상 넣어놓으면 자꾸 싸워요. 그래서 한 마리씩 이렇게 키워야 돼요. 옆에 수조엔 놀이터 친구 엄마가 준구피들이 4년째 살고 있어요 물색을 보니까 수초를 얼른 채워줘야 할것 같네요 얼마 전에 수조 청소하면서 수초를 뺐거든요 실내식물 키우기, 자연기화식 가습기, 물고기 키우기가 저의 집안 가습관리 소소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